안녕하세요. 페이스라인 성형외과 원장 이준수입니다. 수술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. 어,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수술 후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어, 수술의 회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어, 양악수술은 어, 치아, 어, 치아를 이제 묶고 퇴원을 하게 되는데요. 이 치아가 한 2주 동안 묶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입술만 움직이고 어, 턱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어, 좋습니다. 그래서 드시는 것도 유동식밖에 못 드시기 때문에 마시는 종류, 어, 음료수로 된 어, 우유, 주스, 두유 이런 음료수 종류로 된 음식들을 드시기 바랍니다. 어, 두 번째는 이제 이 치아를 이렇게 묶은 채로 집에 가게 되는데 갑자기 너무 답답해서 숨을 못 쉬겠다 하면 어, 과감하게 그냥 묶여 있는 고무줄을 끊고 입을 벌려서 숨을 쉬시기 바랍니다. 숨을 못 쉬는 게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너무 답답하면. 이게 고무줄이 이렇게 보이거든요. 보이는 부분을 그냥 끊어버리고, 입을 벌리고, 입을 벌린 상태로 숨을 쉬고, 어,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다음날 병원에 꼭 방문하셔서, 어, 추가적인 지지사항을 들으시기 바랍니다. 수술 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입안으로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입안 상처 관리인데요. 어, 가글을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. 가글은 생리식 염수를 하게 되고요. 어, 처음 3, 4일간은 어, 생리식염수를 한 모금 입에 머금고 고개를 이렇게 숙인 다음에 좌우로 여러 번 흔든 다음에 뱉어내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한 5일 이상 지난 다음부터는 평소 때 입을 먹고 입안을 물로 헹구듯이 고작 고작 고자 볼을 뿍 풀려서 이렇게 헹군 다음에 뱉어내면 됩니다. 어, 이거를한달 동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하루에 10번 이상 하는 게 권장사항입니다. 수술 후 처음 3-4일간 계속 붓게 되는데요 이때 지켜주면 덜붓는 여러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개를 높은 곳에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잘 때도 좀 고개를 높게 유지하고 주무시는 게 좋고요 처음 3-4일간 얼굴을 차갑게 해줄수록 덜붓습니다 그래서 찬진질을 열심히 해주면 해준 만큼 덜붓게 됩니다 또압박붕대를 해주면 덜붓는데요 이거는 하루 종일 하는 게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했다 풀었다 했다 풀었다 를 반복해서 처음 3-4일간 열심히 해주시고 어, 3,4일이 지나면 은이세 가지 덜보다덜분데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. 어, 마지막으로 어, 금연과 금주를 수술, 수술 전 일주일 전부터 하고 계셨을 텐데요. 수술하고 나서도 한 달에서 두 달간 유지시켜줘야 됩니다. 그래서 어, 술하고 담배를 금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어,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